자. 서로 여사분들 안녕하십니까. 잡수합니다.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음식은요 아 목포에 있는 배달집인데 어, 신이시어 왕족발이라는 곳입니다 아 근데 여러분들 여기 족발집은 조금 독특한게 있습니다 이 세트에 반반세트 이 참치랑 해가지고 어, 참치랑 해가지고 족발과 참치 반반세트를 파는데 이 참치 자체도 직접 어 가게 숙성을 시키십니다 어, 물론 족발 당연히 어 직접 여기 가게 삶으시고요 굉장히 특이한 조합이었어 가지고 제가 전에 라이브 때 한번 요거 참치만 한번 먹어본 적이 있었는데 오 맛이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족발도 한번 따로 먹어볼 계기가 있어서 족발도 먹어봤는데 오 족발도 굉장히 좀 부드럽고 맛이좋더라고요 아 되게 특이한 조합이어 가지고 예. 함부로 혹시 못오시게 되면은 어 경험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오늘 영상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 여러분들 절대 협찬 뭐 이런 내용 아니고요 뭐 촬영을해 이런 거 전혀 없었고요 어 당연 당연하겠지만 광고 아닙니다 제가 살고 있는 평화광장 근처에 가게가 있습니다. 네. 그럼 내용물 한번 보시면 어 콩나물국, 채소, 아 이렇게 또뭐 예. 묵은지를 비롯한 이런 다양한 반찬들, 아 김도 이렇게 좀 주고, 아 <웃음> 장. 각종 음, 야 새우젓이랑 찍어 먹는 게 소스들도 이렇게 주고 예. 자 그러던 이제 뭐 배달 포장 배달 음식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접시에 조금 어, 모양 있게 담아서 어,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아이스팩 딱 돼가지고 어, 포장을 굉장히 또 깔끔하게 좀잘 해주네요 예. 예. 예. 자. 이렇게 해서 예. 오채소랑 반찬 같이 갖다주는 거에서 배달료까지 48,000원 예. 자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참치 다음 전사실 이걸 참치를 제가 생각보다 잘 먹을 줄 몰라요.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좀 고소한 그 마블링 많은 기름진 여기보다 예. 예. 살이 좀 <웃음> 빨간 살 아, 요거 많은 걸좀 좋아합니다. 음. 물론 근데 요것도 맛있죠. 그 참다랑어. 이것도 <웃음> 마블링 많은 것도 좀 맛있는데 저는 요거 한세점 이상은 잘 먹기 힘들더라고요. 예. 자 오늘은 빨간 걸로. 수아와야 아... 아... 배꼽살 에이, 배꼽살이는 심, 요런 거. 전 요런 걸 좋아합니다. <웃음> 야, 황새치. 음, 이건 뭔가 기름진 것 같으면서도 아주 묘한 재미난 식감이 들어요, 황새치. <웃음> 아. 아. 사사. 족발. 여기 뭐, 새우젓이랑 다 이렇게 갖다 줘요. 여기 새우젓, 이렇게 딱 찍어서. 음. 메뉴를 이렇게 준다고 해가지고, 무슨 하나에, 뭐, 하나가 무슨, 뭐, 신경 덜쓸 거다, 그러진 않아요. 족발도 굉장히 맛있고, 참치도 맛이 좋습니다. 야 살이 그렇게 막 딱딱하고 단단하지 않고, 부들부들 하면서, 아 껍질 쪽은 야들야들하고. 제가, 돼지고기 비계를 그렇게 썩, 그, 비계 인는 부분을 썩 좋아하진 않는데, 해난 게 족발은 껍질이랑 요구조, 비계 같은 이 부분이 맛있더라고요. 음. 야, 아, 이 고추 같은 거 응. 넣고 족발 도싸 먹으면 맛있죠. 아, 마늘 그리고 이 양파, 간장 초절임. 아, 한 쌈에 소주 빠지면 또 섭하죠. 응. 아, 나가. 음아이또 연한 김치까지 싹 신김치까지 살짝 들어가니 시원한 콩 나올 거 아, 와, 아, 아, 이거 또 살짝 여기. 아블링 같은 게딱기름재임이딱 있는 요거는 아생 와사비를 자아 이게 무슨 요렇게 먹는 게뭐쎄 보이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여기 그 참다랑어 참치 기름이 이 와사비를 굉장히 또 중화를 시켜줍니다. 음. 음 이거 억지로 참거나 일부러 참는 게 아니라 그만큼 참치에서 나오는 기름이 와사비를 굉장히 중화를 시켜줘요 그 와사비를 이만큼 먹게 되면은 아우 못 견디죠 기침하고 난리 나죠 눈물 나고 나아 근데 또 바로 아 아유 싸서 사실 먹고 오시면 먹어보실 만한 거 많잖아요, 뭐. 낙지탕탕이랑, 뭐이 홍어 드시러 오셔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, 뭐 아구찜부터 시작해서, 뭐 이것저것 해산물. 이런 거다 드시고, 네. 숙소 같은 데서 이렇게 딱, 음. 족발이나 이런 거에 딱 한잔하고 싶으실 때. 음, 그 참치까지 가지고딱 갖다 준 요거에다가. 숙소 같은 데 소주 한 생각날 때. 음. 그럴 때 한번 딱 시켜 드셔보시면 괜찮을 겁니다. 아우. 아, 희한한 게 비결 안좋하는데왜 이런 데는 더 맛있을까? <웃음> 사사. 아이, 또, 족발 발가락인데 보면 생각나는 족발이 있습니다, 옛날에 그. 고기에 소주가 땡길 때, 돈은 얼마 없을 때, 참, 에 비싸지 않은 금액으로 딱, 이렇게 소주 욕구를 충족시켜줬던, 장자 족발. 요즘도 많이 나오죠? 아. 보통 이제 한번 딱, 먹어야 되는데, 알아 나도 배꼽 빈살 씻은 먹은지. 음... <목> 아유, 사사. 여러면저 술냉장고 보면 빈칸이 꽤 있는데. 안채우는 이유가 좀 궁금하실 거예요. 에, 제가 이제 제가 지금 이제 6월 그 말로 향해 가는 이때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7월 한 둘째 주 정도에 에, 우리 또 아들이 태어나거든요. <웃음> 그래서 이제 아들이 태어나면 저 위쪽 지역에서 이제 저한동안저 생활하는데 산후조리원부터 해가지고 어 거기 꽤 오랫동안 이제 있을 예정이라. 네, 그래서 여기 일부러 냉장고에 술을 안 채워놨어요. 한동안 좀 집을 좀 비울 거라, 예. 이 영상이나 이 라이브가 요새 좀 뜸했던 이유가 이제 거의 와이프가 이제, 금방 이제 애 낳을 때가 되면서 이것저것 좀 케어를 하고, 예. 준비해야 될게 많아가지고, 음. 좀 잘, 자주 좀 못했습니다, 예. 아마 이 방송이 나가고도, 한 동안은 조금 예, 영상이 좀 뜸할 것 같은 예, 그런 느낌이에요. 여러분들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. 인생에서 아버지가 되는 그 순간만큼 가장 또 중요한 순간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준비를 많이 해놔야죠. 야 소주 한 병이 금방 비워버리네요. 아유 자, 아다 아유 족발 좋다 진짜. 음, 이거 여기 맛있죠? 뼈상에 붙은데, 그리고 연골 같은 거. 음. 음. t 三 k a s 刷刷 아, 우리 사랑하는 시장님들 오늘 또 맛있게 음식을 잘 즐겨봤습니다. 네, 아 목포 혹시나 여행 오시게 된다면은 뭐 이런 데도 있다 하는 거 한번 잘 참고해 보셔가지고 한번 즐겨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잡사가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. 자, 사랑하는 시장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바이바이. 자, 여러분들 그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요. 최근에 제가 이제 그 마지막으로 올렸던 그 홍어 영상에서 존이 어코 블루를 이 사라지는 마술을 했었었는데, 아, 오랫동안 제그 방송이나 영상을 보신 분들은, 어, 알겠지만, 좀 늦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있어서, 어, 제가 그술 영상을 뭐 조작을 했다. 아, 잔을 바꿨다. 라는 의견이 조금 있었습니다. 이것도 굉장히 또 위험할 수 있습니다. 따라하지 마세요. 봐서 보지는 거로만 만족하시고 절대 따라지 마세요. 이야, 이만큼 이것도 굉장히 또 위험할 수 있습니다. 따라지 마세요. 독수는 또 위험, 위험하니까, 어, 따라하지 마세요, 여러분들. 쏴쏴. 아, 확인차 제가, 아, 오늘 요걸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국경상으로 여러분, 저는 절대, 아, 술, 맛있는 거, 그리고 먹는 거, 저는 진짜 주작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. 예. 자. 소주, 참스 어, 오리지널입니다. 무슨 뭐 구멍 뚫어 놓아, 어, 구멍 뚫어놓고 무슨 여기다가 물을 채워가지고 뭐 하는 그런 거 아니고요. 어? 오리지널 소주 맞습니다. 음. 저는 절대 술 가지고는 주작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. 이게 바로 잡사 클라스. 술 시작. 절대 하지 않습니다. 바이바이.